고기 두꺼운 거 봐라. 살도끼랑 두께가 비슷하다. 이미 손질이 잘 되어 있다. 핏기도 없고. 고기는 소금이지. 조리 전에 미리 발라 놓자. 놈아, 생고기잖아. 오늘 막 나가네. 감당 못하려고. 응? 자넌좀 쉬고 있어 우리 에게 쉬는 동안 잠깐의 산책 낮은 산이 참 많아서 좋아 말로 먹는 등산 코스 개토끼와 대화가 필요할 때 먹으려고 남겨놨다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가자 뱃살 카운팅기 조장난하면 개토끼 지이고요 뱃살 카운터기는 신부 온도계 기능도 있다 적당한 띠띠 온도 포스터 온 수체단은 바람 쏘지 말자 위험하다 불판은 에어리 필요하다 기다리는 동안 줄넘기 108번 독에는 띠띠 깊이 집어넣는다. 이제 열은 충분하다. 두꺼운 고기는 익히기 힘들다. 신부 온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다이아몬드 마이야를잘 나왔다. 의미 없어. 먹으면 똑같아 이제 천천히 심부온도를 올려준다 온도 50도에서 고기를 꺼내줄거다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었어 끓여서 갈매기 줄거다 남은 불위에 어차피 안 먹을 야채를 구워준다 안먹으면서 꼭 굳더라 남은 열비로 마지막 심부운도 55도 정도 기다렸다 먹을거다 안먹는 쌈도 꾸미기용으로 준비한다 응. 거기에 소주 한병딱 넣으면 비율 좋은데 오늘은 개가 되고 싶지 않다 익어서 크기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크다 시작부터 미안한데 소금친 고기는 개토끼 절대 안준다 그래서 아까 미리 전부 소금쳐놨어 다내거야 크게 한입 선빵은 타바스코 소스 타바스코 소스 드립키면 기침이 나온다 바베큐 소스, 아주 당분이 많은 소스지. 오늘만 먹는다. 잘 구웠다. 육즙이 마치 수박 한입 먹었을때 처럼 입안에 꽉 찬다. 하... 자연의 새소리... 아주 거슬리네. 뼈 주변까지 잘 익었다. 맛있어. 뭘 고민해. 고민하지 말고 먹어. 너도 상추 하나 다 이제 금지구역에 진입합니다. 불닭엔 타바스코지 이게 며칠 만에 불닭이지? 미쳤다. 편집하다 하나 더 먹을 뻔했다. 고기의 면에 미쳤다. 끝났다 그냥. 안 씹고 삼키는 거 같은데? 어. 보통 이런 소리 나오면 끝난 거지 어. 하지만 난 먹는다 남기는 거는 못 참는다 오늘은 과일까지 비싼 딸기까지 먹는다 하 는지 보면 배 지가 불렀 다. 지금 먹을거 가지고 장난 치면 혼난다. 이게 맛있 네, 선넘 네. 오늘 한끼 정말 잘먹었 다. 정말 평소 같이 먹었 다. 치팅이 끝나고 후회가 밀려오면서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무서웠다. 내가 돌아온다고 했지. 말이 시가 된다. 설마 아닐거야.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두부 열심히 먹자 <웃음> 치팅이라고 너무 오바했어 몸무게 는뭐 라고 설명 하지.